아, 야, yes, 직아아 so so. 아직 아직 아직 추석인가? 추석, 아니, 추석, 인가 아직 이 아직 아마지막 아직 아아아아아아아아아국은아아 근데 진짜? 지금 지금 이제 한, 한국이 한국에 계신 아미분들은 분이, 이제 지금까지 전에 취재하신 분들도 네. 오늘 또 우리가 저희가 여러 스케줄을 하고 네, 맞아요. 들어왔는데 네, 네, 우리 맞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네. 아, 아, 아.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 원래는 내리 추석. 맞 <웃음> 원래는 저희가 추석 당일날 또 이렇게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다잇해. 하루 <웃음> 하루 늦게 이렇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 추석에 또 만나러 오게 됐어요. 아이고 추석, 추석 한번 왼에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일단은. 자, 자 하나, 둘, 둘, 셋, 출!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추석에 빨리. 무슨 노래 부르지? 춘석에 춘석에 춘석에 춘석 먹지요 영원아 개봉 이런 거 있진 않나석은송 강아지 형 강아지 이아아 친구들한테 추석 인사 오는 남준아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있지? 메리 그. 추석 보내 그러는데 <웃음> 뉴욕 와서 지금 빌딩 앞에 있는데 계속 뭐 국면 먹으라고 러니까 기분 좋아 이게 추석노래랍니다 뭐야 이거? 추국 노래 아니야? 대단한 <웃음> 노래네요 아유 추석은 아, 아, 노래가 해. 따로 없구나 여기 낙지 아, 아, 먹고 수, 맛있어 제육도 제 지금 제육. 한국은 오전 8시네요 오전 8시요? 7시에요 아 7시,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아 이거 한국 시간에 가어구나 1시간 플러스에서 봤는데 와, 아까 김밥을 너무 많이 먹을 고야 맛있다 오후 8시인가? 지금 오전 8시죠? 아, 7시절. 7시. 아, 이거 한국시가 많구나. 제가 밥 먹으려고 응. 남차 밥, 밥 먹으려고 양치를 깨끗한 뭐야. 나 무슨 느낌인지 알아. 어, <웃음> 나 항상 <웃음> 그렇거든. 흠, 음, <웃음> 음, 맛있다. 어. 우리가 원래 지내고 해가지고 먹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그냥 응. 요즘 차례상을 차. 차리... 응. 아 그래. 우리, 우리 집은. 어, 어, 아, 농장이. 자, 잠시 네트워크 안 좋아지고 가 여러분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호텔 와이파이가 그렇게 굳차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제 그거 내형 말하던 게 낙지가 이거야. 음. 맛있지 않냐? 음, 그렇죠. 아, 진짜. 사거 있어? 한식 아니, 안 이제, 이제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어아거있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어 이거 있어? 어이 있어? 이거 이거 어이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 이거 이어거어 이거 있어? 어어 이거 있어? 이거 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어 이거 너무 좋어 이거 이거 있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암회룸은 아 새우 없지 않은데?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예차 동시 확인해주세요 네 공대형 확인해 네. 잘 됐어요? 네엄 네엄 확인중입니다 네엄 네엄 연예 유혹이란 거 잊지 마세요 보는 것도 늘려야 역시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오? 야 지금 맛있네 자 됐습니다 가로 됐습니다 지금 반가워요 다시 줄줄 다시 다시 줄줄 다시, 다시 돌아올 주 여러분 대체 커넥션 아임드소리 하이어 게인 어게인 자 암튼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주촌 되게 바쁘고 뭐 하시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 되게 바빠요 오늘도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아, 진짜, <웃음> 진짜 엄수할동하는게 아니고 진짜 바빠요 근데 <웃음> <웃음> <웃음> 우리가 오자마자 내흐부터하자마자 바로 무대에. 모델했지 뭐 아, 뭐.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냥 두 시간 뒤에 다시 또 헤매가지고 나가서 나 우리 야외 야외, 야외 촬영했지 공대 촬하고 근데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메이크업 맞아가하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옛날 호주 공연 한번 가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이후로 처음이잖아 몇년전 이후로 워낙 비행... 쪽 발전으로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음흥가? 옛날에 막 뭐, 미안 뭐, 많아 이런 뭐, 데 가서 미국, 바로 바로 바로 공연하고 맞을 수 있어 일단 비행기 자체은 너무 오랜만이었어. 오랜만에 즐겁더라. 음. 오랜만에 이 시차가 안 맞는 이 기분. 음. 어. 아, 쉽게 시차 안 맞거든요. 나 지금 굉장히 졸려요. 아, 나, 나, 나, 나, 나, 나. 근데 이거 시차 맞게 하면 안 돼요. 응, 한국도, 에이, 진짜 또. 한국도 가면 또안 맞아요. 저는 사가면또안 맞아요. 도 사실 시차 너무 잘 맞아요. 나 너무 잘 맞아요. 나도 지금 시차 너무 잘 맞아요. 나도 지 시차 나 너무 지민 잘 맞아요. 나 지금 시차 너무 잘 맞아요. 나도 나 지금 시차 아 시차 아니야도 나도 지금 시차 너아요시나시요나요시아요 나도 시아요지아 <웃음> 여기도 나쁘자 여기는 조금 더 일찍 자버려요 지민씨 자음형 <웃음> 있잖아 자음형 그래? 잠은 죽어서 자는거다 응 그런거 있잖아요 지민씨 그래요? 그 잠은 자야죠 형 그래도 <웃음> 왜죽어서 자요? 그 스티브와우키 하도 안좋으시길래 그런줄나소 아. 아. 음. 먹고 먹었어 아니, 이게 참 그렇네요 제가 새벽에 인간이 되버려서 사실 추석잘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석, 한국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아니요? 날 마지막 날? 유버스 보니까 마지막 연휴 보내보기 시작 아미분들 추석인데 추석 때그 달려라 방탄 나와가지고 아아 우리, 우리 음, 무슨, 지금 무슨 편 하고 있죠? 전발 씨거 나온 거 이제 그걸로 이제 <웃음> 아미분들 많이 오늘 3일 있을까? 중에 마지막 날이야. 면 그거 고, 공신? 어? 그지 그지 거무 무 스파 현재 깜짝 놀라. 신인 거야. 공신은 부분에 나왔고 안나어 아직 안나왔던실 실실실 실실 실 아, 아니야 보무신이. 아, 아니야. 아 제가 보충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검정고무신을 붙여요. 아, 진짜, 네. 그냥 승부하지 말라고되 제가 네. 재밌다고요. 아, 아, 아 여기서 구해냈으면 됐는데.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아니, 나온 게,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그, 그 앞에. 만화 거. OST 맞추기. 그래. 아, 그래? 그거 한 3편. 아, 맞다, 맞다, 맞다. 아까 보고 있었잖아 이미 제가 바람기억 부른 것도 나왔습니다. 어? 다 나왔어. 아, 다 그래. 나왔어? 아, 거 나왔어? 요바람기억 부른다. 뭐 이런 것만 나왔어, 을 아마. 부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무 음, 부러거리부러콜리 음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좀 드셨어요? 음, 맛있는 거좀 드셨어요? 음, 추석 음식 내가 야, 야, 추석 얘좀 해봐 추석이, 근데, 추석 얘기 추석하고 추석 이러고 있는데 응. 뭐 추석이니 우리 추석 때뭐 하는지. 우리 추석 추석 뭐 하는지 추석에 우리가 우리 작년 추석 때는 뭐 했냐 우리 추석에 집에 간 적이 있어 작년 아, 추석에는 내가 차례 차례 지냈어 작년에 있어 작년도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나나나나안먹을 너무 힘들 작년 추석나왔다 당일히 셧했었어. 우리 셧. 여러분, 여러분은 추석 때뭐 하시나요? 추석 때뭐 명절 음식 그냥 옆에서 깨딱. 옛날에 옛날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때 추석 때, 때 사촌들이랑 다 같이 이제 게임방 간 적이 있잖아. 아 있지, 있지. 시골에서. 우리 집은 시내 게임방 가고 그랬 진짜 분업화 잘 있어가지고. 음. 아니 우리 우리 모든 이 가족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 아, 그래? 아 그래? 너무, 너무 좋 부모님은 이제 아 아버지는 이제 그. 껍질이란 말감 껍질. 아 어, 우리 어머니 하고 계시면 옆에 나랑 형 붙어서 해요리하고 뭐도주수하고 <웃음> 우리는 완전 빨려고 빨끈해 잖아. 이런. 공자 공장, 공차의 공장인 거. 우리는 차의 팩토리. 아, 우리는 제사까지 지냈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음. 그래가지고 어, 우리 전이나 아니. 이런 거를 그냥 가게에서 사왔어. 그요리할는 데니까. 아내 꾸리긴 해. 생고기 더 맛있어. 생고기 더 맛있어. 그 나는 나는 추석 때는 딱 이제 TV 앞에서만 있었어요. 그 어. 추석 특집. 음. 조짐. <목소리> <목소리> 아나그 아니, 그 아, 아니 그 와. 제사상에 과자 올리잖아요. 왜? 응. 네? 과자 올리면. 저는 크라운 산도 같은 거 올렸었어요. 그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 아, 그래? 좋아하, 좋아하셨. 나, 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언제 그거 저거 빼올까. 우리 집은 치킨 올리는데. 그러면... 치킨 나도 음. 치킨 올리는데도 있지. 우리 아, 우리 아, 집은 응? 종이 구이. 종이는 뭐 이제 좋아하시는. 아나 진짜. 그, 과일 순서나 이런 거다 외웠었네, 아버지. 홍 공백서? 이런 거? 네, 다 외웠었어요. 뭐, 방향하고 생선 머리 뜨는 그 방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응. 나는 죄사를 해본 적기억이 없네. 여러분, 장남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꼭 니가 나중에 해야 될거 알아야 된다. 그게 약간 좀, 뭔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많아진 거고, 원래는 되게 간소하대요. 사실, 태기왕 선생님의 막 그런 거종과해서 되게 간소해서 한다고. 음, 겁나게 음. 네, 카메라 틀어놓고. 신경 안 쓰고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 제 사실. <웃음> 아니 뭐 그냥 카메라만 틀어놓고 우리가 평상시대로 얘기하고 <웃음> 있는 게.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웃음> 우리, 우리, <웃음>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저한테 그런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 야 석진아, 잘해지내거 힘들다.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잘해 지내줄 필요 없잖 저도 저도. 제사 지에 와야 다 아빠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그 뭐야. 싸우다. 볼게요. 마, 근데 그, 들... 고생시키기 싫다고. 아, 어. 사실 명절 때. 되면 이제 친척들이랑 싸우는 일이, 일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음. 음. 저희는 뭐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되게 잘 비리비리 하다면서요? 음.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럴 때 저희 그냥 좀 밖에 좀몇분 나가 음. 있다 오면 되지 뭐. 그때는 이제 약간 안방에 이제 친척들 씨의 오세암 그거 보면. 아, 오세암 이제 오세암 너무 재밌지. 눈물 좀 흘리. 나올로 좀몇분 보고. 그 그때는. 나올로 크리스마스. 아마 그 연습생 때. 그 옆에 저기 헬리네 아닌가 그때 아닌가 오세아? 멤버들이 보여줬는데 나 그거 뭐. 오세아? 오세아 오세아 그거 아마 내가 봐구경가지고딱 내가 아 나, 너, 너네 거실에서 보고 있었어 오세아 맞죠 맞죠 알라뷰 아니야 댓글 어? 아 그래 알라뷰 아니, 아니 우리 우리 그 되게 우리 브라운관 TV 있을 있잖아 되게 이 뚱뚱한 TV 있그 무서운 애꾸 영화 보고 그거 그때 유라비나 오세대 재밌지. 아니 태영이가 오세암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신이. 우오 세영 나 진짜 엄청 좋아했어. 우리 첫 숙소 살때 그때가 이 두꺼운 거 그거. 응 브라우저. 여기서 이제 오세암을 안본 분들께 좀 습하자면은 길손이 신이 됩니다. 이제 오세암은 <웃음> 다섯 살. 아, 아 여기 네트워크 안 되겠네. 마그 아,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줄래? 마내아저하의니다마치사입니다 정말 지산 김치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응. 마산 네, 김치입니다. 아맛다니까아고니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네트워크상. 네트워크가 상네트워크 너무 네, 계속 끊기네요 죄송합니다 이 방이 좀 그래요 이방 아. 근데 이 아. 방밖에 없어가지고 네트워크 뭐 한마디 해? 네트워크 한마디 해야신만 원해 전화해? 소신만 원해 자, 자 네트워크로 사용 시기네 네? 네 안녕하세요 트 트집 잡으려고요 뭐? 음크 너무 날라 <낭만> 먹습니다 <웃음> 내가 야 그게 궁금한데. 왜왜 다인 씨나 서명 씨. 몰라요. 1행시야. 그냥 자기 할마음뜬 거지. 그냥 신경 쓰지 마. 몰라 죄송합니다. 아이씨. <웃음> 어. 고맙다. 선이... 네. 필승지민 죄송해? <웃음> 죄송합니다. 지민이는 이제 1회 1조이죠 지민이 왜죄송해지 저기 카메라에 대고 얘기해. 아, 가 별명 어요민이라고 나, 아, 근데 말이데 그러자, 주야만. 근데, 대주들이다 했어. 주야어 응. 말했다, 그, 스태들이 약간 그 감정에 복받쳐서. <웃음> 아, 아그그 말을 못 <웃음> 이어나가는 <온이어가 웃음> 듯 느낌으로다가 약간. 그래. 아, 아니야, 그 차를 올렸어.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근데 그, 그 감정에 복받칠 타밍은 아니었던 거야아니 그, 이야기 하는 거, 주 복받칠 그런 건아니었아니 그럼 합시다, 형님. 아, 여기잘 풀어줘야지. 그렇죠. 저 아, 빠졌던 아, 거잖아, 그지 진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거 다그 마음 안다. 아, 다. 제 마음이 마치 저서면 같네요. 왜요? 같고요, 이 그만, <목소리> 그만 먹어야 지 우리 이제 유엔 얘기죠. 시 사람들 말 그렇죠, <목소리> 바로 해매. 그래서 가서 가서 가서 이동하고 에출